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생이랑 펜션에 놀러 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요. 제가 저번에 그 강민경님 유튜브에서 MBTI 밸런스 게임 아 그거를 봤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도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MBTI를 저는 살짝만 곁들인 <웃음> 그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일단 저는 엔프제, ENFJ이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죠? 전 인프제 그쵸, INFJ이잖아요 그쵸? 어. 저희는 사실 한 글자 밖에 안 달라서 아 언니 엔프제, 나 인프제 어, 그래서 사실 이 MBTI가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그러게 어,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탄산 안 먹기, 평생 라면 안 먹기 <웃음> 와 진짜 어려워 <어렵다. 웃음> 언니는 못해? <웃음> 나, 아, 나 평생 라면 탄산 포기 못해? 탄산.. 왜냐면 탄산을 포기한다는 건 콜라를 포기한다는 느낌보다 탄산 술을 포기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건 안될 것 같아 어. 너는? 나도 라면 라면? 근데 라면도 라면 모든 종류못 먹는 거야 당연하지 <웃음> 면은 아, 먹을 수 있어 너코미잔치국수 먹을 수 있어 <웃음> 오케이 라면 쌀국수 먹을 수 있어 <웃음> 라면 오케이 라면 <웃음> 다른 게 대체 가능하다 탄산 너무 포기커 맞아 미래로 가기 대 음? 과거로 돌아가기 뭐. 난 미래로 가기지 당연히 아 그래? 아 응. 과거로 돌아가게 진짜? 응. 과거로 가서 뭐하게?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뭔가 더 제대로 살수 있잖아 <웃음> 과거에 언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?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고 <웃음> 그래? 어. 난 과거는 살아봤고 미래가 어떨지 궁금한데? 진짜? 응. 미래는 근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 어 갔다 오면 내가 어. 야, 지금 뭔가 남들보다 더뭔 어.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? 그러다가못다 그냥 미래로 가기야 아미래에 살아야 돼? 어 그러도 미래. 내가 아, 알던 시대에서 살고 싶지 않아? 아 진짜? 어. 오케이. 좋았어.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.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그동안의 흑역사 이런 거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? 똥맛빵 대 네. 빵맛똥. 똥맛빵 대 빵맛똥. 어 그래서 빵이 낫지. 언는 <웃음> <웃음> 다른 거 아니야? <웃음> 그렇똥 끓는 사람 이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똥맛빵? 오히려 좋아. <웃음> 왠줄 <왠지> 알아? <웃음> 똥을 내가 실제로 먹어볼 순 없잖아. 근데 똥맛빵을 먹잖아? <웃음> <웃음> 어, 시라고 <토크러시라고. 웃음> 똥의 맛을 어떻게 알 수는 있겠다. 이런 이렇게 어, 뭐,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자. <웃음> <웃음> 할것 같아. 음식 평생 무료대. 어. 옷 평생 무료. 아, 난 당연히 음식 평생 무료지. <웃음> 와, 대박이야. 언니 옷이야? <웃음> 어. 난 음식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맨날 막 맨날 막 엄청 비싼 회 막. 네. 맨날 맨날 먹었어 음식을 어차피 아무리 비싸봐야 뱃 속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이 인간 식욕을 이런 거 식혀주는 기계들 모든 요리 다 해주는 기계 야 이거 어, 너무 벨븡 아니야? 왜? 당연히 모든 요리 다 해주는 기계지 아 맞아 나도 식사. 그렇게 씻을 때그 기분 어, 좋은데? 맞아. 어 맞아 내가 스스로 씻는 느낌 좋아 어. 그리고 나는 밥 차리는 거 너무 귀찮아 아 너무 싫어 그치? 너무 싫어 어, 그때 막 모든 요리 다 해줘 너무 싫어 너무 좋지가 뭐.. 설거지는 안, 안 해주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설거지는 안 해주지 모든 요리지 요리만 다 해주지 요리는 할때막막 막 간장도 다 계량하려고 그릇 다 꺼내 막 걔가? 어? 질러나뭐 어. <웃음> 집에 있는 물건 안 돼. 아니면 자판기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<웃음> 둥탕둥탕 해가지고 띵! 하고. 그럼 최고. 그치? 응. 자, 다음. 뭐 이렇게 많아? 스무 개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촬영한 지 7분밖에 안 됐거든요? 아, <웃음> 장난하시나 <아시다. 웃음>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. 너무 싫어 한여름에 뜨거운 물로 목욕. 당연히 이거 완전 별붕이지오 이건 당연히 한 겨울에 뜨거운 물에 목욕이 더 싫지. 나 네. 원래 여름에도 뜨거운 물. 맞아. <웃음> 나도 여름에 뜨거운 물로 씻기 때문에 한 여름에 뜨거운 물로 먹욕 하루 종일 말안 하기 대. 하루 종일 말하기. <웃음> 뭐가 더 낫냐고? 어. 하루 종일 말안 하기보다는 되나 나도. 그치. 야, 하루 종일 말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짓찍해개 피곤해. <웃음> 아니 그리고 되게 흑역사 만들 것 같아. 막 아, 아니, 아무 대하랑 <웃음> 막혀가지고 아무 말 내지 너무 싫어. 하루 종일 말하기 근데 하루 종일 말 안하기도 생각해보좀 힘들긴 할것 같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? 응. 해봐 한번 하루 종일 말 안해봐 하루 종일? 힘들걸? 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저거 하려나? 말걸어도 대답하면 안돼 <웃음> <웃음> 인간관계 파괴돼도 그거 다 자기 몫이야 어, 하루 종일 말하기는? 혼잣말도 계속 해야 돼물 마실 때도 물 마셔야지 계속 <웃음> <정도면 웃음> <정도면 웃음> 걸릴 것 같아 <웃음> 어. 190cm 바퀴벌레와 살기, 190마리 바퀴벌레와 살기 아 미친거 아니야? 왜? 당연히 190cm가 낫지 <웃음> 야1 9 0마리 내가 통제가 안돼서 그야 돼. 너는 나랑 너무 이게 잘맞기 때문에 너무 비슷해 그치? 어. 와 우리 진짜 좀 신기하다 많은 건 진짜 끔찍해 왜냐면 한 마리 한 마리 통제가 안되잖아 190cm는 크니까 일단 걔만 보고 있으면 되난 바퀴벌레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조이에서 걔가 어딜 디 갈지 모른다는 거 빨라 빨라 어우. 근데 190cm 바퀴벌레는 좀 현실감이 없어서 좀더 그렇게 맞았는것같아 오히려 190cm나? 조형물처럼 느껴지지 근데 몸통만 190cm면 팔 다리가 엄청 긴거 같아. 움직이는데 텁텁텁톡톡톡톡 그래도 190마리보다 나은 것 같아 옆에서 자야 돼 야, 솔직히 잘 생각해봐 190마리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우리 집에 190마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아! <웃음> 깨끗직해 10원 동전으로 500만원 받기. 근데, 지폐 교환 안 돼? 통장 입금 안 돼. 아, 무조건 50원으로 써야 되는구나. 10원짜리. 아, 10원으로? 아, 함께 할게. 그리고 하나는, 지폐로 50만원 받기. 어, 당연히 500 아니에요? 맞아요. 저도. 그죠? 아니, 돈이잖아요. 10원이잖아.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. 10원으로 다 내면 화좀 가가지고 내는데 맨날 진상처럼 보여. 이참 뭐야? 동전으로 나네그래서나 들어오면 동전으로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 개씩 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오히아 좋아. 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아 하나, 하나, 하나, 아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그리고 하나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근데 내가 태어난 조건은 랜덤이야 난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나기 왜 언니? 나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 진짜? 어.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완전 잘생겼고 거기다가 완전 완전 뭐 능력도 좋고 이런이런또보 어, 내가 잘난 게 맞잖아 내가 잘났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없어 아 대신 결혼은 해야 돼? 어 해야 돼 근데 결혼하면 어왜 자꾸 조건 붙여? <웃음> 결혼을 하잖아? 5 0의 확률로 개차반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. 아, 어, 그것도 진짜 짜임나기하겠다 그렇지. 그럴 바엔 차라리 내 자신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사랑하면 되잖아. 뭐 어, 하긴 그래? 어.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어.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. 어. <웃음> 맞아. 지금, 원하는 지금도 랜덤으로 태어난 거야. 어, 행복하지 않아? 어. 어 좋아 나도. <웃음> 최악의 이별. 한승 이별 대 잠수 이별. 나 이건 벨붕이야 솔직히. 진짜? 어. 뭔데? 잠수 이별. 잠수이별은 그냥 이별인지 내가 그 통보를 못 받고 계속 지내야 되는 거지? 어 환승이 더 싫어 환승이? 환승이 더싫야 왜냐면 잠수는 약간 아, 걔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내 약간 위안을 할수 있는데 어. 환승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 내가 뭔가 모자랐나? 뭐 이런 생각들것 같아 아 어. 진짜? 응. 나는 환승은 오히려 괜찮은 게 얘가 아 나랑 헤어졌구나 이걸 거 내가 확실히 알잖아 그래서 괜찮은데 잠수이별은 아 얘가 죽었나? 상어났나 살았나?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 막그렇게어 그렇게 내 스스로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 맞아. 어. 나아에 그러다 분노하지 선생님 바꾸시겠어요? 아니요 안바꾸요 <웃음> 여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환승이별 당하기 대 환승할 때마다 나만 1,250원씩 더 내기 한숨 이걸다할게요 그냥 <웃음> 나, 기분 나쁜 게 남들보다 돈더 내라 해요 <웃음> 열받아서 지하철못탈것 같은데? 야, 우리 지하철 비가 얼만데? 1200씩 <웃음> <원씩> 더 내면? 1 0 0 0 원. 그0그 불공평한 거 너무, <웃음> 너무 싫어 너무 <9명에> 불공평해, 절대 싫어 <웃음> 나만 차별당하는 느낌 너무 <웃음> 어? 싫어 <웃음>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차별당해서 <웃음> 싫다고 나와 싸운 뒤 남자친구의 연애 상담 친구로 지내는 전여친 어? 평소 신경 쓰인 여사친. 야, 전 여친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친구로 지내는 전 여친. 아, 미친 거 아니야? 그거? <웃음> <웃음> 평소 신경 쓰인 여사친. 신경 쓰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, 막너 남자친구한테 맨날 뭐뭐뭐 하트, 하트 막 뭐. 약간 뭐전 여친. 애정 표현. 전 여친? 전 여친은 오히려 후회. 아, 근데 전 여친은 여사친은 진짜... 애교만점이야. 애교만 애교 죠 애교가 애교만 죠아죠난전여만좋아 <웃음> 전여친이 만애교안부리는전 여친. 좋아는애교는여교친은 <웃음> 너무 는무 너무 가능성 아는 관계 아니는너무 싫어. 그런가너는 남녀 사이아친는하는 있다 생각하는 거? 남녀 사이에 는구는 있다 생각해하는 응. 근데 왜여하친은안 돼? 는 애교만 좋는 애교만 좋아애교부리는애교음이는아그런애 커피를 뿌려버릴까 <웃음> <웃음> 그런 앞기의엄마는말이 그런 <악기야>, <웃음> 그래서 뭐 그런다고요? 여사친이 더 싫다고요 야나전 여친이 더싫다 솔직히 <웃음> 진짜? 어. 그러더니 갑자기 야 너랑 나 사귈 땐 적어도 안 그랬어 막 이래 <웃음> 나랑 막이교해 <웃음> 진짜 싫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이 끝났어 어때요? 어떤 질문이 제일 힘드셨나요? 어,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, 나는 한승이별 어. 잠수이별. 친구로 지내는 전 여친, 평소 신경쓰이는 여사친이 최고 싫은 것 같아. 나도 응. 역시. 이래서 밸런스 게임은 약간 그 연애 밸런스 게임. 이게 최고야. 내가 그런 거 찾아볼까? 연애 밸런스 게임. 음. 연애 밸런스 게임? 그래.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. 네. 평생 사람 많은 학플에서만 데이트할 수 있다. 네. 네. 평생 집에서만 데이트하기. 오, 앨범. 뭔데? 뭐가 더 좋냐? 응. 음. 사람만의 하풀. 아, 진짜? 어난둘중 하나 선택하려면 집에서만 데이트가도 좋을 것 같은데? 진짜? 평생 집에서 데이트 못 하는 거다, 그럼? 그럼 잠은 어디서 자? 잠 무조건 각자 자야 돼. 그 이것까지 아닌가? 그건 어어 <웃음> 어쨌든 언니 하풀이라 그랬어. 어. 다음. <웃음>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, 난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끌려. 그런 사람이랑 만 연애를 해왔어. 아니면. 내가 안 좋아하면 연애가 어. 재밌어. 나 애초에 시작도 못해, 그럼. 다음? <웃음> 패스. 다음. <웃음> 왜요 <웃음> 대답은 안 됐네. <웃음> <웃음> 질문만 해.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? 아니 그거 본거 같아, 옛날에. 전애인과 밤새 <웃음> 술 마시는 애그 1박 2일이 더 싫어. 이거는 그때 옛날에도 골랐었어. 난 전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게더 싫은데? 1박 2일은 가서 어쨌든 그냥 잠이란 걸잘거 아니야. 근데, 근데 1박 2일로 음, 가는데 3일. 제주도 갔어. 반사실 마시는 건 우리 집 앞동네 야 우리 집 앞동네가 더 싫지 우리 집앞동네면 내가 내가 거기 가서 마시려고 하는데 어? 여기서 뭐 그러니까, 나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야 나 어.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뭐? 해설들어도 들어도 거기 갈 거야 <웃음> 내이삼명인데 기차를 타고 가서야만 만날 수 있는 장거리 연애 응. 내이삼명은 아닌데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애인 근데 잘생겼어? 내 이상형이 아니니까 딱히 얼굴도 내 마음은 아니겠지 내 마음은 아닌데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 평균치는 있잖아 아 호감형 호감형? 어그 정도면 난 괜찮아 옆집에 사는 게 나? 아, 너무 멀리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맞아, 맞아. 장거리 너무 힘들긴 해 나보다 술 엄청 잘 마시는 주당 응. 대신 막술막 막 술자리 끝나지 않아 막 계속 마셔 남자친구가 술한 술 모금만 마셔도 바로 취하나알콜 쓰레기 아 별분 별분. 뭔데 1번이나 주당? 응. 언니 완전 막 가도 집에 안 데려다줘 지금 여기 출자리 남아있어야 돼서 주당이라서 <웃음> 야간남자친구 아니잖아 나 그런 놈이랑 안 사귀어 <웃음> 우리 헤어져 <웃음> 완전, 남자친구가 완전 어른스러운 엄마 막청국장막 이런 거한거거그거네데 어. 완전 초딩 그래서 막 돈까스 맨날 이런 거둘다 좋은데? 둘다 좋다고? 어. 아 대신 대신 이쪽은 막 스파게티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리고 이쪽은 막 한식 절대 안 돼. 막 백숙 이런 거 절대 안 먹어. 그럼 난이번이난것 같아. 초딩 입맛? 어. 왜냐면 나도 그쪽에 더 가까운 편이야. 어, 그래? 왜인데 너는? 어, 난 어른스러운 맛이 나. 난 약간 그런 음식 없어. 음. 진짜? 맨날 돼지국밥 이런 거만 먹으러 가야 돼. 어, 좋아해. 막, 막, 기념일인데도 그막 스파게티 이런 거 절대 못 먹고, 무조건. 아, 나쁘진 않아. 난 무조건. 나도, 난 않아. 꽁보리밥 이런 거. 아우! 어. <웃음> <웃음> 소개팅에 나갔는데 전 여친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전 여친 썰을 계속 푸는 사람 전 남친 썰 계속 캐묻는 사람 일본에서 나온 거전 여친 얘기하는 사람? 아니다 이번에 나온 거전 남친 캐묻는 사람?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지전 남친은 차라리 나한테 관심이라고 <웃음> 어느 정도 생각을할수 있는데, 허허허허허허허허허 <웃음> <계속 전 웃음> <얘기는 나는> <웃음> 안쓴다는 느낌이라서 너무 <웃음> 미련 있는데 나온 사람 <웃음> 야 이건 안 되겠고 <웃음> 근데 전 남친이 계속해보는 사람은좀 무섭긴 하죠 <웃음> 그케 만나면 안될것 같아 <웃음> 이놈 위험한 놈이다 <웃음> 끝났습니다 예!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음.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 질문이 20개 준비했는데 한 30개 한거같 지금. 콜 아파 콜 따곤이 아파졌어 <웃음>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보셨나요? 여러분들의 선택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MBTI 밸런스 게임 인프제와 엠프제가 같이 하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<웃음> 안녕~~ 인사해주세요 <웃음> 안녕~~ <웃음>